메시아의 사명. 메시아의 뜻은 뭐냐. 종적인 기반의 완결을 봐가지고 행적인 기반의 출현을 성립시키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메시아는 뭐냐. 천륜의 모든 것 하나님과 인류가 가야할 공유의 목적을 종적인 기준에 일치시켜가지고 개인적인 종적완성표준 가정적인 종적완성표준 국가적인 종적완성표준 세계적인 종적완성표준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그 내적인 계획을 전부 다 장악해서 오시는 분이 재림주다 이겁니다.